내디어 더 공파해 여러분 허터 파요! 여러분들 제가 뭘뭐 컨텐츠가 만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비싸다던 민물장어를 족대로 잡아서 먹어보자. 스태미나가 굉장히 좋고 비싸다던 민물장어를 보통은 낚시로 굉장히 오래서 잡는데 족대로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한번 먹고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추배를 이 무슨 말이야 절지마라. 자 그래서 오늘 민물장어를 잡아가지고 오늘 밤에 은혜라 <웃음>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저렇게 싫어할줄 몰랐는데 일단 잡으러 가볼게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맞아. 아니야. 그만해라 네. 자 여러분 오늘 민물장어를 잡으려는데 보통 민물장어를 잡으려면 낚시로 잡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요 족대로 민물장어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신혼여행 갔을 때 은혜랑 참기 잡았었잖아요 네 거기에요 은혜랑 개판 싸운데자 그래서 민물장어를 잡을 건데 잡기 전에 먼저 통발 하나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발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장어, 장어 통발인가요? 장어 통발 장어가 요런데 숨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잠시. 장어랑 메기이런거 들어가는 이제 통발입니다 그리고 통발 전문 유튜버 히트TV 갑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둘다 들어갈 <웃음> 생각 생각이 없어요 지금. 왜 나만 시켜? <웃음> 그럼 그래, 오늘 미끼는? 어 미끼 뭐죠? 짜잔. 와. 돈 잡육. 네. 싼거 샀어요 그냥. 아 진짜 싸네 <웃음> 돼지고기로 하고 싶었는데 삼겹살이 다 팔려서 이거 사왔거든요. 삼겹살 돼지고인데? 기 그러니까 돼지고 기 삼겹살로 하고 싶었는데. <웃음> 절지 마라. <웃음> 야. 야 이걸 넣어버려. <웃음> 이걸 딱 꼽아주고. 네. 제가 넣고 올게요. 같이 가실래? 아니요. 나 버리고 가지 마라. <웃음> 좋은 생각인데.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어 조심 조심. 넘어져야 유튜브 각인데. 지금 살짝 고민하는 거 같은데. 걸렸어? <웃음> <웃음> 아, 어, 거기 좋다. 거기 오. 아 잘하네 이 사람. 거기 넣으세요. 자, <glorious> 빨리 이제 잠호 잡으러 갑시다. 올라오세요.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저있어요 제가... şey. 뭐 예? 미꾸라지 잡아볼까? 미꾸라지? 이야 연스... 로켓이네 청개구리 청개구리 진짜 청개구리네 어 근데 이게 무늬가 있는데요? 원래 청개구리도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아그래 갑자기 청... 똑똑해 보이네 그래요? <웃음> 와 여기 청개도 더럽게 많잖아요 그죠? 아, 참... 오, 여기 있다, 우와 참개 바로 크네 아유 근데 얘 금지체장일 거예요 이게 5cm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랑말랑해요 아아아 아, 아, 아. <웃음> 야 저기 밑에 또 있네 저기 보이시죠? 야 여기는 큰참개들 밭입니다 진짜 무도 들치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아, 네, 아, 저 참개 아니야? 여기 붙어있는 거. 돌 아니에요? 돌이야. 뭐야? <웃음> 슬슬 여기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민물장어를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본게총 다섯 마리나가 다섯 마리나요? 자, 여러 보시면 얘는 참개가 아니에요. 어이, 순주머리 봐라, 이씨 보시면 얘는 털이 없죠, 게 원래 참개들은 털이 있는데, 정해석들은 보면 지금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참개는 육지로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네, 민물장어 잡을게요. 아, 여러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장어가 없는데? 야, 쉽지 않은데? 일단 찾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장어야, 어디있니 어, 뭐야? 여러분, 지금 물고기 두 마리 다 왔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네, 한 마리 잡았는데 동산인가네 버릴게요 형이 오늘 잡을 때까지 해야죠 가져가서 은혜 앞에서 바로 먹고 바로 딱에엠엠 뭐야 얘얘 어, 사이즈 좋은데? 어, 어, 잡아보요 잡았어? 아아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다 집게도 안 아파요 이런 거뭐 잡으셨어요? 은어 같은데? 어 아, 이빨이 있네 와이거는 무슨 게지? 이 성질 개들었거든요 이게? 이거 보세요 집게도 크고 뭔가 키우고 싶게 생겼어요 이거 무슨 게예요? 말 똥게 이것도 먹어요? 뭐 있어요? 네? 아저 나무가 지금 거기 대고 있는 야 스미켄! 자 지금 장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까막님이 발견이라고 했거든요 형님 보여요? 돌 밑으로? 야 진짜 장어가 있긴 하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돌 밑이요? 일단 삼각형으로 족대 대놓고 <웃음> 나왔나? 나갔겠죠 이 정도면? <웃음> 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잡아볼게 어 관통하는구나 어? 어우 씨, 실장어줄 알았네 장어 이렇게 어딨니? 왜 잡았어? 내가 잡은 거 같은데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김꼬리 뱅에돔이라고 알아요? 아 뱅에돔이 나오는구나 여기 뱅에돔이 족대로 잡히네 이건 놔줄게요 진짜 여러분 장어 안 나옵니다 미치겠네 여러분 이런 천대기 밑에 장어들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없어요 뭐야 이거 5분작인데 아, 디자네 리발. 아이, 개신났었네 수치스럽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해파리가 있거든요? 이야, 이야. 누가 봐도 해파리였네 리발, 이거 짱딱지네, 짱딱지. 갈게요. 자, 여러분, 이쪽은 지금 다 둘러봤는데 없어가지고, 까망님이 또 다른 음, 아는 거. 걸... 아, 가자우. 동무.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신 적 있다고요? 한 50마리 정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라. <웃음> 사실 이 포인트 오기 전에 저희가 포인트 지금 세 군데를 들렀다가지고,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거든요? 와, 저거 보세요. 치어들이요, 치어들. 소금쟁이 아니야, 리발? 야, 이개 아랫끼야 여기서 뭐해? 너 빨리 도망가, 너 휩쓸려, 뒤진다. 장어예요? 아, 뭐, 잡았다고? 어, 엄청 커 엄청 커깜깜콩하네깜깜콩하네개 큰데 그러면? 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벽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작아요 작아요 솔직히 별로 안 크죠? 완전 커론라라 롯나 작네 이럴 줄 알았어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이거는 금지체장이죠? 45cm가 금지체장인데 이건 어. 이따가 재 볼게요 와영롱한거 와, 봐봐 자 일단 키. 에이? 이거 뭐야 나가는 좀... 거 아니에요? 안 나가요 여기 여기 못나 오, 오, 오오오 <웃음> 오케이 범동이다 범동 범돈. 범동 많아 오 어, 범동 크다 그. 아, 오케이 <웃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얘는 귀여워서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웃음> 이거 먹지 말자 어 나오세요 형님 바로 할리할루야 <웃음> 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형님 찾사 찼어 찼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온다. 들어왔다 와 나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 대박 대박 <목소리> 오 사이즈 좋다 우와 사이즈 좋아 개대박 개대박 야 이거 컨텐츠 진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공을 <목소리> 하다니 우와 <목소리> 여러분 야, 이거 50 어, 나오겠는데 이야 사이즈 어, 봐라 어, 뭐야 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네 어, 어, 어, 절대 안돼 절대 안돼와 나도 먹고 힘 장난 아니고 싶다 어. 주니어 레츠고 오케이 레츠고 <목소리> <목소리> 레츠 <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 발이랑 사이즈 비교해 주시면 어느정도 아시겠죠? 한 300이잖아요 아니 320 내가 발견했어 내가 잡았어 아 뭐야 누구 편 들어야 돼 내가 발견했어 내가 발견했어어거 나한테 리랄드리야 와와 바로 또버리오 야야야야 자 이제 또 잡읍시다 두마리로 부족해요 입이 세니까 다섯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여섯 마리 뭐야 결혼할거야 누구랑 오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여러분 이런 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있어 있어요 오 저기 있다 저기, 제가 여기, 여기,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보이시죠 야 이건 100% 다 맞죠 자 보이시죠 오 근데 족대가 제대로 안 빠졌어 들어왔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와, 대박, 대박. 와, 얘 사이 좋은데? 이야. 오, 절대 안 돼, 절대. 안. <웃음> 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제발, 제발. 와. <웃음> 가만히 계속 돌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어, 바로 넣을까요? 오, 야, 야, 야. 야, 저기 <웃음> 돌로 들어가면 안 돼. <웃음> 저기, 가만히, 가만히. 돌 잡지 말고. <웃음> 들어가라. 물었어, 물었어. 세... 어디, 물었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물었잖아, 이거. 아, 음, 아 음, 나도 주, 음, 서로 물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네 저도요 주어를 안 쓰시네 <웃음> <웃음> 자 여기 또 잡읍시다 괜식 올라갔어요 저희 집에 갈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것만다 서식한 자고 있어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또나와줍니다 진짜 생물지도버는첫급발 아니면 개급발 무조건 있어요 와민물장어 진짜 족대로 잡다니 보통 낚시나 구멍치기로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힘들어서 보통 3시간 이상 해야 초보자들은 한 마리 잡을까 말까인데 지금 족대로 이거 대박이에요 은혜야 조금만 기다려봐 곧 들고 갈게 레츠고 루니 형와 겁나 큰거 잡고 싶다 있어요? 오오오 오, 오. 쉬고 있네 여기 여기. 아, 아, 아. 들어다들어다 어, 아, 나갔어요? 아, 또 잡아! 어까만히다 잡아. 아, 얘는 사이즈가 딱 봐도 금지시장이죠. 얘는 방생할까요? 어, 방생하죠. 네. 뭐, 어, 뭐, 예, 뭐, 예. 뭐, 예. 뭐, 어, 지가 감다 뭐, 오, 뭐, 개잘가네. 어, 다리 뭐, 달렸나봐. 다리 달렸나봐. <웃음> 어빨리빨리빨 거고 개벌러 개벌러 또 이렇게 놔주면은 어복신이 또 준다고. 그러면 지금 보건님이 저쪽에서 자기 것만한거 3cm 짜리 봤다 그랬거든요. 자 있으면 한번 잡아볼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에, 너무 작아 딱 진짜 보건님 것만 해. 뭐라고요? 아니 손가락이. 개작다. 개작아개작아 있어, 있어, 있어? 개 작아, 개 작아. 이거 보건님 것만한 거. 저쪽은 작은 애들이 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예 어, 예,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쏘아 애매하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아, 아, 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어잡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어아 어. 아 진짜? 여기서는 안될 것 같은데 한방에 방... 한 잡아버릴게요 어, 잡아버 어, 잡아 버 안돼 안돼 꽝님이 어, 한번 해주세요 펌핑해서 바로 던질게요 하나 둘셋와 <웃음> 나이스 아 리바렉이 <리바레기> 점에 개맞네 <웃음> 아다큰놈한 마리 보고싶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컬? 어, 아갔다아갔어 여기도 있네 여기 진짜 많네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조그마한 거 패스하죠 큰 놈들 잡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봤어요? 나쁘지 않아 뭐... <웃음> 아 깊다 깊어도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하깃진 하깃진 피셨어요? 뭘게요? 뭐라. 오케이, okay,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오, 오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측정을 것 이따가 한번 해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킵, 킵, 킵. 한 방에. 이렇게이이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 되... 그죠? 안 돼, 안 돼. 개새끼야. 예? 넣어버려, 시씨 <웃음> 그냥 써버리시네. 야, 얘는 왜 꼬리 뭐, 나와있냐. 뭐. 넣어버려, 넣어버려. 넣어버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기적적으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잠깐만, 통발이 있는데? 패통발이네. 패통발이라서 걷어낼게요. 썩었다, 썩었어. 아유, 미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에이씨, 기대했는데. 물고기가 불러큰거있어요 어디요? 누거 물고기 아니야? 아닌데요? 쓰레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하면 제 것만한 거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아, 아까 아다 놔줬잖아 <웃음> 아 여기 또 있다 있는데 작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냥 패스할게요 저물리 거죠 보시면은 깊습니다 지금 거의 제 거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로트축해요 잡아주세요 잡았다 잡았다 커요? 오오근 괜찮은데? 나가기 귀찮네 형님 <웃음> 잡아주세요 <웃음> 안돼 안돼 안돼 밟으세요 밟으세요 그냥 <웃음> 어때요? 사이 괜찮아. 어, 나이스. 어, 여기있다. 사이 나쁘지 않아. 근데 얘 대가리가 제 쪽인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뒤로도. 어, 아 아... 아, 아. 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갔다, 갔다. 들어와. 아, 나갔다, 나갔다. 아. 이렇게 놓치면은 다시. 뭐와와개커 아, 무조건 무조건 개커개커 개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밑으로 봤다 어, 밑으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뒤로 들어갔어 요아 진짜 개커인데 역대급이었는데 야 진짜 컸다 살짝 뜬 사이로 딱 가버리네 이거 뭐야 아이 물고기 뭐였지 이거 얼음치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얼음치는 절대 아니야 잡았어요? 와 이거 특이하다 진짜 놔줍시다 모르는가 방생 그과 중에 참개르키뭐 뜯어먹고 있네 이걸로 한번 펀치를 게요 작은 장은스 이제 대물만 노립니다 저희 짬찼어요 나타났어 나타났어 나타났어 여기서 일로 왔는데 놓쳤어요 개 커요 컸어 와개갑이 이게 얘들이 올라갈수록 좀 대물 된것 같아요. 저처럼. 에, 어디 어디? 아아발바발바발 놓쳤죠? 뒤로 가어 우와! 와 아, 내 셀카 찍고 있었어. 내 셀카 모드로 개코, 개코, 목소리만. 밤 새겼는데, 이거? 아, 대물 너무 아깝다. 대물 세마리 놓쳤어요, 지금 세마리그세마리딱 하면 바로 룬이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내려오면서 한참 보고 있었는데, 그레기들이 눈치 까고 다 도망갔나봐요. 지금 내려오면서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온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아 장어가 아 이렇게 잡힌다고? 예 이야, 야, 진짜, 얘는 진짜 크다. 이게 족대로 잡은 게 대박인 거예요. 낚시로도 솔직히 이렇게 하려면밤 세워야 되죠? 2박 3일 해야지. 근데 다45 넘을 것 같은데? 얘만 조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은데, 까왕님한 뼘이 몇센치예요 23cm. 아 네. 아, 안 돼, 안 돼. 바로 방생 이런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주, 아유 팔팔하네. 개한번 봅시다. 개만 패스하면 다 가져가도 되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아, 얘 넘는다. 100%? 안 넘으면 저 거세합니다. 어, 라됐다 넘죠? 넘네. 오케이. 어, 거세 안 해도 된다. 잘했어, 로추야. 49 정도 될거 같아 49.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4마리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2마리는 여기서 먹고 2마리는 저희 또 새신랑이기 때문에 양보할게. 그래, 주신다고 합니다. 아, 진짜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집에 가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주먹 한번찍주줘 오케이. 아, 좋아 마찬, 여러분, 다음 날이 되는데 어제 넣었던 장어 통발 있잖아요 자그 통발 조용히 해주세요 장어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한명만 들어가서 이제 걷을건여기서 가위가위 보라고 하면 결정해보도록 할게 조용히 하라고 우리 발렛 가위 바위 보안 하면 제가 가위 바위 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 망했는데 통발 밖에 있어요? 통발 밖에 있어 우와 손에 들려 냄새가 왜 썩은내가 나는데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 개나..와 썩은내 나요 이거 왜 내가 하는 거야 까망님이 줬는데 구워버려 우와! 우와 아, 개들이 들어가 있구나, 완전. 장어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아이, 큐! 나대지마라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이렇서 비싸다던 민물자어를 족대로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길이 보시면은 50cm 이상을 가거든요 자이두 마리를 제가 뭘 먹을거냐 보통 장어하면은 장어구이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장어구이하면 너무 식사해요 자 그래서 장어강정이랑 장어통튀김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아참 그리고 여러분 진짜 10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만 되고 나서 은혜가 이 채널을 가지려고 이거 웃는거 봐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장어가 어디에 좋아요? 그렇죠 바로 럭력 자, 그래서 오늘 럭력에 좋다는 붕장어 아니죠? 민물장어를 먹고! 아니, 근데 맨날 럭력에 좋은 거 먹는데 왜그모양이야 <웃음> 아, 이거 진짜 까슬팅! <웃음> 자,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제대로 보여주지. 아! 너도 먹어거지 근데 아니다 장어 못먹어 아 그리고 은혜가 장어를 별로 안좋아해 근데 이게 사실 장어가 남자가 먹는게 아니라 여자도 먹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한번 먹어볼래?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인거야 너가 안먹어서 거스라이팅 <웃음> 자 <웃음> 그러면 우리기게 먼저 바로 목욕하러 가자 내가 따라와 따라와 장어 채찍으로 쳐버리기 전에 <웃음> 둘셋 하나 <웃음> 아니, 근데. <웃음> 방송 장난이야? 아니, 근데. 곰팡이 분들도 가끔은 듣고 싶을. 아, 내가 하는 거를? 어. 나 저번에 한번 알려주지 않았어? 어? <웃음> 예, 조교님 그래, 잘 봐. 워터 안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워터야! <웃음> 조금 힘들어 보이네. <웃음> 많이 힘들어. 그럼 요거는 해주자. 쪼쪼쪼쪼쪼쪼. <웃음> <저저저저, 웃음> 어, 조금 느린 것 같아. 뭐가? 쪼쪼쪼쪼. 조저, 해봐. 쪼쪼쪼쪼쪼. 괴롭 같은데? 쪼쪼쪼쪼쪼. 어, 이거 약간 딱 그거다. 내 거. <웃음> 니내 <웃음> <웃음> 네 길이. 드랍터 내꺼. 여러분, 둘 중에 한 마리만 할 건데. 오, 얘는 쌍둥이었나봐. 길이 진짜 똑같죠, 완전. 안 똑같잖아. 어, 얘가 특이인데. 그 이새끼.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통튀김을 하고 요 녀석은 강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강정을 하려면은 장어 손질을 해야 됩니다. 얘는 저 멀리 꺼지고 드랍터 개비살 느낌. 요 녀석 손질을 할 건데, 장어 손질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저 같은 약간 생선 손질이 능하지 않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건데,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하면 은혜가 해줄 거예요. 너할줄 알지. 응. 구라치라고 공포 여러분, 김은혜 구독 취소하세요. 잘다열개 펴줄 거거든요. 머리 쪽을 살짝 보통 생선은 이렇게 들어가데 얘는 요 위에 별 라인을 타고 자 이렇게 쭉 타고 와줍니다. 라상 라상 라상. 선브레 구독을 라상. 라삭 라삭. 선물 구독을 원래는 사라들이얼무라라고 손질 당할래? <웃음> 네. 자 이런 거할때은혜 뭐였지? 하나 둘 셋. 라삭 라삭 라삭. 아 진짜. 억약기 열약자. 하나 둘 셋. 억자 <웃음> <어기아기 요라차. 웃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 장이 나는데요거 잠깐 한번 씻어줄게요. 저기 위에 지금 이거 보이세요? 게를 먹었어요, 얘가. 이거 보시면 일반 동해소하는 쫄짱개예요. 버릴게요. 야, 게몇 마리 나와? 야, 이렇게 개 찾고네, 이거. 자, 마무리로 라사싸라해 안에 이제 벗겨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반대편 또 한번 쫙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어손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욕을 먹고 은혜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럽니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바다쥐가 괴롭았네. <웃음> 자, 그럼 여기 붙어 있는 가시를 손으로 뜯어 주면 됩니다. 자, 제 손질된 장어를 냅킨으로 닦아 줄게요. 아, 더 아... 아... 한입 할래? 아니... <웃음> 오빠 식당에 파는 어. 장어랑 이거랑 좀 다른 장어야? 아니 똑같은 장어야 왜? <웃음> 살이 다날라갔어 <날라가서> 그렇지 <웃음> 이거 껍질만 있는데?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껍질을 좋아하고 <웃음> 껍질에 콜라겐 받아가지고 껍질이 거, 거기에 좋대 하! 럼럼은 핑계다! 이. 나도 살 개쳐먹고 싶다! 나중에 장어 소질 제대로 배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호야뭐 <웃음> 어쩌라고 멋있어 저? 자 여러분 그래서 얘를 조각을 낼 거예요 강정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조각을 내준 겁니다 야, <웃음> 아니 원새빠지게 뒤로 가지 마라사 이번 컨텐츠는라사 망했어요 라사 주문을 를발랐기 때문에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손질이 잘된배 <웃음> <왜> 웃는 건데? <웃음> 아니살좀 날렸다고 너무 계속 비웃는 거 아니야? <웃음> 잘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런 거야? <웃음> 아니 리치나키세요? 자 이거 장어에다가 전분 가리를 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가리 전분 가루라고 했잖아. 가리. 너 저번에도 내가 가루라인데 가리라고 해가지고 영상 봤는데 가루였지. 가리.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전지 감지 감지를 <웃음> 자 여기다 뿌려줍니다. 전지 감지 전지. 됐어 만족해? 어, 이러면 어. 내가 져야 끝나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맞다고. 다았스 그렇다 치 응. 아, <웃음> 자이 녀석들 여기다 던져버려. 자 그리고 아 잠시만. <웃음> 아니 왜 혼자 카메라 찍으면서? 왜? 아니, 이게 어. 휴지통. <웃음> <웃음> 이거 잡느라, 너는 모르겠지만. 아니, 잡느라 고생했는데. 너, 보궂니, 까마니, 가스라이징. 자, 이렇게한 거를 여기다 하나씩 다 놔줄게요. <웃음> 살 엄청 많네? 그지? 어쩌다가 껍데기만 남았어? <웃음> <웃음> 오, 이렇게 손질하기도 힘든데, 맞지? 어, 진 한다, 너. 와, 나 근데 껍질 좋아해. 알지? 어허. 나살 좋아하는데? <웃음> 어떤 놈이야? 가스트라이트 누구? 그놈? 어. 이놈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분에 싹다 붙였으면 이 전분이 장어에 잘 스며들 수 있게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 두는 사이에 제가 뭘 만들거냐 바로 장어강정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장 1.5큰술 롤탕 1큰술 롤리로랑 1큰술 리림 1큰술 양로리로 1큰술 자, 그리고 물 1큰술 해야 되는데 하나 둘셋 워터야 <웃음> 자 마지막으로 마진다는 <마진단을> 반큰술 버려 <웃음> 야너 뭐라 그랬어 버라 <웃음> <웃음> 니꺼 <웃음> 네 만들지 말라고 0만 되니까 지금 계속 자기거추르추르와라라라깽 이렇게 세 개를 혼자 자기 쓰고 있는데 안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야 까지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절대 현혹하지 마세요 무조건 버려버려 띵!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웃음> <웃음> 칭! 어? 아 뭐지? <웃음> <웃음> 뭐야? 뭐였어? 깽! <웃음> 어? 진짜 뭐지? 프라이팬! 팅! 아! 칭! 하하 아, 아하이 예. 바브레키 팅! 그리고 초베! 이렇게 세개 무조건 지켜줘야 돼 알았죠? 깽! 깽! 아, <웃음> 자 이렇게 된 거는 다 조조조조조조. 너 조조조조는 뭐 없네 생각해보니까. 너와 나의 갭이야. 이게 짬차이 람차이거든. 너 조조조조 할거 없잖아. 워터야 할거 없잖아. 다내거 따라 하잖아. 맞지? 다내 거야. 처음부터 다내 거였어. 오늘 밤에 생각할 <웃음> 자기 전에 어. 조조조조조조. 부럽지? 너할거 없나? 같이 아이디어를 내자는 거야 지금. 어. 내 채널을 뺏기는 거에대해서 같이 내가 공조해라. 어. 재미가 뭐가 있을까? 쿨렉쿨렉 어, 어 소름 돋 <웃음> 보이지? 진짜 소름 돋 귀가 개창피해. 어, 뭔데 그게? 조조조조야? 어. 락랙락 쿠렉쿠렉 <웃음> 개어려 너 조져주도 못하는데 쿠랙쿠랙 해봐 쿠랙쿠랙쿠렉쿠렉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소스 다 만들었으면 저 멀리 꺼지시고 자요자제 얼굴 왜 저래 자다 일어나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아. 자 여러분 요 장어를 지금 바로 후로 갈게요 야 빨리 빨리 빨리 마 이걸로 어어 좋지 어. 어 엄마 죽킨다어 죄송합니다 엄마 안 될게 죄송합니다 자 후라이핑 깽 <웃음> 야 누가 빨리 한 박자 나오래. <웃음> 우리가 목소리가 오버랩 되더라도 맞춰야지 박자는. 자 바로 파이. <웃음> 자 바로 길을 롱롱롱 롱. 왜 하필 리얼이야. 아니 네가 리얼 안 들어가니까 내가 쓴 거지. 이건내롱롱 롱은 억지 나가지. 아니 사이 들어보면 이런 거. 롱롱롱롱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달아지면 아주 재수 없에 터져버려서 장어 잡으려고 제주도에서 200kg를 한3 시간 동안 계속 뒤집어서 <웃음> 개고기를개구다뒤집어서 족대로 미물 장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6 시간째 잡아버리 아주 재수 없는 건 나랑 가방도 면보고 바로 너 입장은 뭐할거 없지 없어 입장 내가 이겼다 <웃음> <웃음> 잘 가연 와야 손주 잘했네 자 여러분 이장어로 구울 때는 껍질 쪽부터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노릇노릇하게 잘 구울 수 있다 그래요 어, 왜 이거 이렇게 되나아 그렇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솔직 히 잘했다고. <웃음> 이게 부풀어 올라서 어차피 살처럼 됐는 거라니까. 어 계속 못했다고 해주고. 아까 나. 울었잖아, <웃음> 몰래 가가지고.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말렸으면은 딱 뒤집어 줍니다. 와. 김부각 같다. 근데 이 김부각이 어디에 좋은 줄 알아? 사. <웃음> 능 기대돼? 오늘? 2시간 남았어 <웃음> 자여러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아까 준비 둬도 요거를 바로 쫙 같이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와 이거 맛있겠지 않아? 냄새랑 진짜 기가 막혀요 은혜 지금 침 뚝뚝 흘리고 있어요 추잡스럽게 아니요 아새서부 그럴 때는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다시 할게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맛있겠죠? 은혜 지금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웃음> 치룩치룩 <치룹치룹.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바로 턴업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옮겨줄게 와 아까 장어 누가 손질 못한다 그랬어 지금 살 두툼하게 올라온 거 봐봐 오 멋지다 왜기분 나쁘지? 자 <웃음> 여러분 일단 장어깡장은 이렇게 두고 장어간장치킨 같다 어아 그건 아니지 그거는 치킨튀김가루 써야지 우리는 감지전지를 썼잖아 감지전지 맞지? <웃음> 어 맞아 전지감지인가? 자 여러분 이제 <웃음> 왜? 맨날 밤마다 보던건데 한 마리 마저 손질해야 되는데 얘는 통 튀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합니다 그냥 대가리 바로 라상어 자 머가리는? 조심히 가자 그리고 배쪽 있죠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라상 제가 봤을 때 지금 얘도 개 먹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봐봐 어. 개지 냄새나? 어 너무 심한데? 어 너무 심해 이거 뭐 되는 거 맞아? 개 때문에 냄새 나는 거거든 살은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 왜 여기다 놨어? 아 이거 아 이거 땀좀그너 닦아주려고 아니야 제가 <웃음> 안에 있는 내장 다 잡아서 뜯어버려 자 여기 장어가 손질이 다 됐으면 리발레기자 여러분 여기서 수분을 다 빼줘야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장어 사도 손질 잘하고 요리도 좀 잘하고 로트도 자와만한 남자? 아니지 너 다른 사람 만나니? 너 거짓말이야 <웃음> 싸버려야겠다 김밥 잘 어, 뭐 말아 그거 할줄 알았어 그 노래 인데 말아주지마 <웃음> 아, 아, 아. 너는 그거지? 자두씨에 잘 말아줘 어. 나는 다른 건데? 두자에 그... 잘 말아주지 말아줘 그런 게 있어 어. 잘 말아주지마 아, 아. 아까랑 노래 틀린다 뭐 <웃음> <너 웃음> 같아? 같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분을 빼놓는 의도가 다른 걸할게 있습니다 버려 그릇 꺼내고 왜 냄새 왜 맞는거야? 알잖아 냄새에 패티시는거 <웃음> 진짜 싫어 그래서 너 신체 부위 중에 제일 큰데 내가 맨날 냄새 맡잖아 어깨 아니 여러분 쌍살버 영상에서 은혜 어깨 얘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은혜는 3대 557집입니까? <웃음> <웃음> 진짜 미워요 그래 내가 아니라고 했어 <웃음> 거짓말 치지마. 진짜 7 5 0입니다 튀김가루의 반칙 체계 튀김가루 그냥 튀기는거 아니었어? 에이 그럼 지금 생으로 뜯어 먹었지 맞아 패레이야 <웃음> <페레기야. 웃음> 여러분들보다 은혜가 저를 제일 골로 보내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요새 생명보험 들고 있거든요 뿌려 <웃음> 보려 보리 그깐만아 잠깐만 니가 뭔데 나 판단해 뭘 판단해 그만이라고 판단했잖아 네가날 판단할 수는 절대로 없어 앉아줘라 하나 둘셋 워터야 좋아서 항상 그 테션 뭔지 알게 워터야 yeah! 딱 이렇게 너도 그렇게 해라 뭐, 나 항상 딱 치면 워터야 yeah! 이렇게 해봐 그렇게? 아 뭐가 뭐. <웃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필요겠는데 물을 더 넣으면 되잖아 무가 탈자! 됐어? 근데 무작용했어. 물을 개만해. 물을 개만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걸쭉해지면은 장어를 통째로 꺼내가지고 와, 야 이거 가위바위보 전하는데 막히 할래? 그래. 아 내밀친 거가이바위보 오오오! 아!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아, 아프지 않았지? 아팠어. 아, 해봐, 때려봐. 아! 오, 미안해. 아! 아, 개 아파. 미안하면 됐 어. <웃음> 들어가라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많이 했다 뭐또다 어, 튀기면 되지 뭘 튀기게 네 손가락이야 뭐 이런 거자 <웃음> 이렇게 잠깐만 재워주고 자 냄비 티링 <웃음> 너빨리할래 일곱구나 <웃음> 파이어! 자유 튀김류를 오롱롱롱롱래 <웃음> 그래, 해라 롱롱다해롱먹어라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이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데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웃음> <웃음> 너는 왜 와? 어? 집을 지켜야지. 나 가. 나는 나는? 어. 너는 너는 너는 자 <웃음> 여러분께서 <너는? 너는? 웃음> 모든 장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보시면 장어 강정, 장어 통튀김 장어 뼈튀김. <웃음> 너 누가 그래 효과음 넣어 가지고 내거 유치하게 만들래. 아 이제 다가져갈려 그래요,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여러분께서 <웃음> 세 가지 먹어 볼 건데 제일 먼저 이 장어 강정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좀 심심하지 않아요? 오? 자 여러분 땅콩 분태로 뿌려줍니다 강정에는 보통 견과류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 알랑알랑 너왜 그거 만들어? 알랑알랑 <웃음> 알랑. 나도 만들거야? 내 채널인데 왜 이래야 되나? <웃음> 땅콩 이런 거좀 뿌려줄게요 자여러 이렇게 뿌리고 와자요 녀석 있죠 요 녀석 너 맛있겠지 않나 근데? 아니. 장가시 때문에 단순히 싫어하는 거지 장어가? 아니야 그냥 맛이 없어 장어 동호회 장사모 가스라이팅 <웃음> 바로 먹까초 이래? 와음음 음. 1등이다 나 네. 때문에 위기의식 느껴가지고 다 <웃음> 하나 오는구나 여러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사실 민물장어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장어구이를 먹잖아요 근데 장어 강정을 해보니까 훨씬 더 심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미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붕장어도 먹었었는데 붕장어랑은 완전 다릅니다 붕장어는 바다장어고요 민물장어는 민물 아, 왜 웃어? <웃음> 민물장어는 민물장어예요 닥쳐 초배려나 <웃음> 요리 잘하나봐 이거 밥만 먹어봐 먹어 츄츄 야이씨 야 맛있지? 아니 안 먹을래 어 왜? 비린내 나 진짜로? 아니 같이 먹어야 준이가 좀 좋다는데 먹는다고 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뭘 해야지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양이 많으니까요 나머지 장모님 가져다드리고요 꼬리는 남길 수 없죠 자 꼬리 마무리 먹어야죠 처음에 손질 진짜 잘했 너무 맛있어 왜 손질이 잘해가지고 이게 두쪽워 아까 너 껍질만 뭐 어떤, 어떤 느낌이야 나한테 카스 나 지금 겁나 있는데 <웃음> 누구지? 자 여러분 다음은 송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웃음> 이거 최면 아니야? 음. 음! 그건 맛있겠지 맛이 없는데? 이게 왜 <웃음> 맛있어? 요거는 바베큐처럼 들고 뜯어야 돼 바로 먹어요 초베르 음, 음. 너무 이거...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거 냄새 안나 너가 우선 너무 야만처럼 음! 아하니어와 강정보다 맛있어 은희야 안 먹어 <웃음> 어지안 먹을게 왜나 혼자 먹고 힘써도 충분하거든. 근데 너 때문에 유행을 그렇게 해서 억지로 완는느낌이냐 충분하거든. 요건좀 <웃음> 재밌네, 맞지? 음. 와, 누진 강정 안 해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도넛 DM으로 해먹어도 충분하거든. 무슨? 충이, 지유씨 발음 하면 안 돼. 충분하거든. <웃음> 야, 꽁치 같다. 진짜 맛있어. 기름에 절여져가지고 살이 많이 찔것 같아. 아니지, 살이 찌는 게 아니지. 로추 충분하거든. <웃음> 너희가 가져고싶지 조금 땀 나? <웃음> 어. <웃음> 하지 마, 내꺼야. 충분하거든. 음? <웃음> 근데 저는 상황과 그런 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쓰거든요. 은혜는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걸어가다가 그냥 충분하거든. 글 가다가, 사장님, 수고하세요. 충분하거든. <웃음> 지하철에서 자리 보세 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충분하거든. 내가 그거 언제였어? 도둑면. 도둑면. <웃음> 도둑면? <웃음> 도둑면 <웃음> 면. 충분하거든. <웃음> 자요 꼬리 바로 먹게요. 저, 저. 사라사라라 초배래쭈룩주룩중분하고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좀 더럽게 먹지 근데 음. 오늘?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도 중분... 중분하고야 <웃음>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정도먹어요요정도 먹어도 중분하고저자 <웃음> 마지막은 뼈입니다. 이 장어뼈의 효능이 뭐냐면요. 스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뼈 우리.. 아 우리 그 <웃음> <웃음> <뼈> 유행어인가요? 우리나라... <웃음> 우리나라 뼈 <웃음> 정신없어요 왜냐면 언제 이렇게보다 빨리 충분하거든 <웃음> 쳐야 될지 모르거든 자 가시가 사람 뼈 있죠? 칼슘에도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풍.. 풍부... 아.. 컨텐츠 망했다 아, 기분에 눈치 보다가 컨텐츠 망했어 말이 안 나와 우리나라 뼈에 충분하거든 <웃음> <웃음> 자영거뼈 바로 먹어럭 트럭. <웃음> 이건 너가 진짜 좋아요 충분? 응, 진짜 맛있지? 고소하지? 우리나라 뼈? 충분하하 <웃음> 여러분 <웃음> 이거 먹고 마무리할게요 초베르 쭈릅쭈릅 음 그냥 이제 가자 어디? 오늘 밤 충분하거든 <웃음> <웃음>